2019년 5월 14일 호첸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기묘한 글이 올라옵니다. 글의 작성자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위지의 백룸이라는 곳에 갇혔었고 작성자와 남겨진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리미널 스페이스가 가득한 백룸의 사진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고 한동안 자극적이며 흥미로운 소재로 활용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백룸은 그저 잊혀가던 도시 전설로 여겨졌지만 2022년 1월 7일 게임 픽셀즈라는 유튜브에 영상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카메라 rolling. a l right. And action. All right, cut. Cut. That's good. That's good, guys. a l right. Uh, that was good. I'm thinking we get a wide angle and then we're done. a l right. Yeah, cool. Like how much further? Like uh, a little more. Right. A little more. y okay. Yeah, 백룸을 최초로 언급한 신혼미상의 공개자가 말했던 낡고 축축한 카펫, 노란 단색 벽지, 형광등의 울음소리가 남긴 1991년 7월 4일자 캠코더의 영상에는 손만 무성했던 백룸의 모습 외에도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캠코드의 주인은 노클리 현상을 겪고 회생명체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되지만 놓쳐버린 캔코더는 백룸을 빠져나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며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백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주관한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인 에이싱크 재단과 손을 잡고 백룸 연결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깁니다. 정부를 등에 업고 연구를 지속하던 에이싱크는 1989년 10월 17일 행복연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때 도시전설로 남을 뻔한 백문을 현실세계로 끌어올리며 미나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